안녕하세요. 주시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3월 7일 이슈 테마 체크해볼게요. 오전장에는 리튬 2차전지 관련주가 주도하는 흐름이었고 오후 장에도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당일 누적 기준입니다.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케미칼, SM, 금량, 포스코 엠텍 순으로 순위에 올랐네요. 3월 7일 특징주는 2차전지, 리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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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KBG까지 상한가 마감했고 BK홀딩스, 에코프로 H&N 외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네요 코이즈는 2차전지 양극재 첨가제 양산을 위한 공장을 건립한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레몬이 개발한 전해질 지지체를 삽입한 전고체 배터리가 일반 지지체를 포함한 전고체 배터리보다 수명이 최대 8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지름 46mm, 높이 80mm 원통형 배터리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4680은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도입을 밝힌 차세대 배터리이고 테슬라 공급이 임박했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KGB와 세아 메카닉스 상승 나왔고 배터리 성능 향상을 위한 실리콘 음극제도 적용될 전망으로 KGB가 국내 유일 실리콘 중간 소재 생산 납품한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KGB 박스 돌파하면서 큰 상승 나왔네요. 박스 돌파 흐름 복습하시길 바라고 어제 추천주 부방이랑 유사 타점이었고 부방 하루 만에 13%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매물 소화 차트 복습하세요. 에코프로 h n 은 최근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강세의 영향, 그리고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달 중 기업 공개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상승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3월 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리튬 관련주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 강세에 동반 강세가 나왔고, 이란이 세계 2위 규모의 리튬 매장지를 발견했다는 소식도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과 엔투텍이 상한가 마감했고, 어반 리튬, 지 n 원 에너지, EV 첨단 소재 외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EV 첨단 소재 VVIP 추천주이고, 하루 만에 20% 상승했네요. 캠트로스도 리튬 관련주이고 2일만에 26% 상승했습니다. 역돌초와 정고돌파 타점, 그리고 장평회복으로 추천드렸습니다. 포스코엠텍은 분석주이고 70% 상승 나왔습니다. 매수 타점들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지앤원에너지는 지난 1월 남미 리튬 트라이앵글의 염호 관건 인수를 위한 인수의향서를 접수했는데요. 이 염호는 전세계 리튬 65% 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엔투텍이 지에넌 에너지 지분 23% 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부각되면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다음 폴라리스 그룹주입니다 3월 3일 뉴스 지속이고요 인공지능 오피스 사업에 진출한 폴라리스 오피스의 사업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상한가 그리고 운호세원 가치 상승 나왔습니다 폴라리스 우노는 인조 가발 원사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으로 상승했고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45%, 영업이익은 28% 증가했다고 하네요. 다음 반도체 관련주 개발 강세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는 오늘 신규 상장주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이라고 하네요. 파우넷은 프랑스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분야 전문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신성장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3월 6일 기존 뉴스이고요. 영창케미칼은 삼성 SDI가 극자외선용 무기물 PR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에 EUV용 린스를 국산화한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은 비보존 관련주입니다 비보존 제약이 비마약성 진통제인 오피란제린 주사제 임상 3상 2차 평가 지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2차 평가 지표에서는 구제약물 사용 절감 안정성까지 입증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비보존 제약 KPM테크 외 비보존 관련주들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SM그룹주입니다. 카카오가 SM주식주당 15만원 공개매수 결정했다는 소식으로 SMCNC, SM외 관련주들 움직임 있었습니다. 다음 HLB그룹주입니다. HLB가 글로벌 권리를 보유한 표적항암신약 리보세라닙이 오는 5월로 미국 FDA의 품목허가 제출 스케줄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신약허가 절차에 돌입한다는 소식으로 HLB 글로벌, HLB, HLB 제약 외 관련주들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서정진 회장 경영 복귀 소식으로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크게 상승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톡스텍도 함께 움직임 있었습니다. 다음 제약 의료기기 관련주 개발 강세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6일에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품 제조정지 영업정지 소식에 하락했었는데 영업정지가 아닌 제조정지라는 해명 공시를 내면서 크게 반등 나왔습니다.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융합단백질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으로 에이프릴바이오가 융합단백질 발굴 플랫폼을 보유해서 관련 후보물질을 직접 발굴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염증부터 암까지 폭넓은 질환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융합 단백질 신약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하네요. 에이프릴바이오는 10월부터 반복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도 박스 흐름으로 추천드렸고요. 박스 매매는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기법으로 반복 매매를 하시거나 박스 돌파까지 보유하면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박스를 돌파하면서 상승 나와주었네요 박스 하단 매수 기준으로는 30% 상승했습니다 과거 1 0월의 역돌초 타점과 함께 박스 매매 상승 흐름도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중국 협력사 하버바이오메드가 중증 근무력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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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4월 14일부터 개최되는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초록으로 채택되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오늘 상승 나왔고 앱클론도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임상 결과를 일부 발표한다는 소식으로 최근에 상승이 있었고 이 기대감 지속으로 오늘 상승 나왔네요. 이번 암연구학회는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일정 체크하시고요. 앱클론 일정주로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역돌초와 박스 돌파 타점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이틀시고 고점 경신해서 24% 상승했네요. 제약관련주 카나리아 바이오 목표가 25,000원까지 전고점 도달했습니다. 가린건 유료형 기법이고 월봉 역돌초 흐름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65% 상승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강세 종목들 보고 마무리할게요. 휴맥스 홀딩스는 전기차 충전 시장 확대 기대감 지속으로 계속 상승 나오고 있고, 라운피플은 AI 사업 확대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네요. 라운피플은2023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산업전에 참가해서 AI 데이터 관리 플랫폼 등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산업자는 3월 8일인 내일 개최된다고 하니깐 일정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3월 7일 장중 특징주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